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동화 느낌의 일러스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려볼 그림은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숲속 작은 집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새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위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느낌의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 플러스 박스를 눌러주세요 밀리미터 너비 200 높이 200으로 해줍니다. DPI는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웬만하면 300으로 해주세요. 창작을 누릅니다. 먼저 집의 몸통 부분을 그려볼게요. 이 색을 선택해주세요. 브러쉬는 주로 스케치의 6B 연필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직선 기능을 이용해서 집의 몸통 부분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으려면 선을 그은 뒤 펜슬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화면을 눌러주면 됩니다. 반대손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각도기처럼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기 편하게 수정하면서 그려줍니다. 오른쪽 위 색상을 끌어와 색채우기를 해주세요 지우개로 삐져나온 부분은 지워줍니다 6B 연필 브러쉬는 노이즈가 있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색을 채우고 나서 선과 채운 부분의 경계를 메꿔주세요 이번엔 페인팅의 니콜을 브러쉬를 사용해볼게요 손가락 두개로 레이어 영역 선택을 해줍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뺀 상태로 해볼게요. 사물의 꺾이는 부분 위주로 색을 넣어줍니다. 다음 6B 연필 브러쉬로 나무 판자 느낌이 나게 묘사를 해줄게요. 세로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의미없는 묘사를 넣어주세요. 영역 선택한 것을 풀어주고 외곽선을 그려줄게요. 중간중간 파진 느낌도 넣어줍니다. 다음 더 어두운 색으로 선 강조를 해줄게요. 같은 색으로 명암도 더 넣어줍니다 이번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 지붕을 그려줄게요 두께와 지붕 옆면 사이에 경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색을 메꿔줍니다. 다음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같은 색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지붕은 벽돌 모양으로 묘사해줄게요. 더 어두운 색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두께와 선을 강조해줍니다. 밝은 색으로 지붕에 의미없는 묘사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 새 레이어를 만들고 지붕에 작은 지붕을 하나 추가해줄게요. 지붕 기울기에 맞게 그려줍니다. 이번에도 니코롤 브러쉬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앞서 그렸던 벽돌 모양에 맞게 작은 지붕에도 벽돌 모양을 그려줍니다. 두께도 그려줄게요. 강조도 해줍니다. 밝은 부분을 꾹 눌러 색을 추출하고 디스크에서 더 밝은 색을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 진한 색으로 작은 지붕 안쪽을 칠해줄게요. 작은 지붕 그림자도 넣어줍니다. 지붕 안쪽에 명암을 넣어주세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번에는 밝은 창틀을 그려줄게요. 상틀에 명암을 넣고 간단한 묘사도 해줍니다 보기 편하게 지붕 관련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다음 새 레이어를 만들고 갈색 문을 그려볼게요 정가운데가 아닌 약간 오른쪽에 그려줍니다 이 코를 브러쉬로 명암도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나무 느낌을 주기 위해 세로로 선을 그려줄게요. 외곽선도 그려줍니다. 의미없는 묘사도 넣어줄게요. 다음 문 밑에 작은 네모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문 모양에 맞게 띠를 그려주세요. 같은 색으로 선 강조도 해줍니다. 작은 네모에도 간단한 묘사를 해줄게요. 아주 진한 색으로 문 손잡이와 경첩을 그려줍니다. 이번엔 지우개로 문의 창문을 만들어줄게요. 밑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문 안쪽을 칠해줍니다. 또새 레이어를 만들고 하얀색으로 문의 창틀을 그려줄게요. 창틀 역시 명암을 넣고 간단한 묘사를 해줍니다. 틀 모양에 맞게 주변을 어둡게 잡아줄게요 이번에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왼쪽에 큰 창문을 그려줄게요 으로 창틀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명암을 넣고 묘사를 해줄게요. 이번에도 창문 안쪽을 어둡게 칠해줍니다 이번에는 정가운데에 동그란 창문을 그려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꾹 누른 뒤 반대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정원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정원, 점삼각형, 정사각형 모두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곡선도 반듯하게 선보장을 해줍니다. 그린 정원을 알맞은 위치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색을 채워줍니다.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흰색 창틀을 모양에 맞게 그려줍니다. 똑같이 명함과 묘사도 넣어주세요 이번에도 안쪽을 어둡게 칠해줍니다. 창문 안쪽을 어둡게 칠했던 레이어의 영역을 선택하고 유리에 기미설인 것 같이 밝은 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창틀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왼쪽 창문에 커튼을 달아줄게요 밝은 노란색으로 가을 느낌이 나게 낙엽 무늬를 그려줍니다. 그린 낙연무늬를 복사하고 반대쪽 커튼에도 무늬를 넣어줄게요. 제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아주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조금 심심한 집에 간단한 장식들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명도 대비가 강한 색을 선택한 뒤 자잘한 장식을 넣어주면 그림이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서전한 공간에 벽등도 달아줄게요 다음 문 주위를 어둡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전체적으로 묘사를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숲속 작은 집 완성입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